잉여맨 버블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과 아쿠아리움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나 아침밥을 좀 간단하게 차려야 되는데 음... 미호가 좋아하는 볶음밥 좀 해줘야겠구만 아, 찌개 좀 해줘야겠다 찌개 아 볶음밥이구나? 볶음밥 하나 해주고 그리고 리아가 좋아하는 리아는뭐 좋아했더라? 그래! 계란 후라이. 됐다. 자, 이제 애들을 불러볼까? 음. 얘들아! 오늘 밥 먹고 빨리 아쿠아리움 가야지. 야. 언제 야 아미호도 어제 늦게까지 게임했지. 응, 아빠 일어나어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지. 응? 더잘 거예요. 아, 진짜, 이녀석이. 아빠, 오늘, 아쿠아리움 가기로 했잖아 아쿠아리움 안가고 와 어? 맞다! 아쿠아리움 가기로 했었지 빨리빨리 빨리 y p a l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a 리 i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i p a l 오늘 아침부터 아빠의 신금을 울리는구나 어 아빠 안녕하세요 노래 연습하고 있었구나? 아 그럼요 요즘 드럼도 연습한다고요 아오오인겨맨어어티는 꿀잼 어어 어, 어. 빨리 와 아침 먹어야지 너네들이 위해서 너네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준비했어 2층으로 내려와 자밥 먹자 얘들아 자 리아가 좋아하는 계란! 계란후라이! 오 계란후라이~~ 난 새우 볶음밥이지롱 계란후라이 이거 뭐 안먹고는 못뭐 뺏기겠는구 자얘들아 집어서 먹으렴 집어서 <웃음> 아 계란후라이 맛있겠지요 아, 아, F눌러서 먹는거야 F눌러서 버리마 하니. 아아가 만든 밥이야 음. 계란후라이 맛있겠지요 어, 계란후라이 안먹으면 내가 먹는다 안돼 돌려줘 <웃음> 자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이제 진짜 아쿠아리움으로 출발 제발! 출발 출발 출발 <웃음> 얘들아 아쿠아리움에 도착했다 와우 <웃음> <웃음> 얘왜 이래? 자 아쿠아리움 가서 우리 거북이도 보고 물고기도 보자 자 여기 들어가면 아쿠아리움이에요 아쿠아리움은 지하에 있어. 이야, 애들아. 오, <웃음> 야 여기 봐봐. 와, 카오리, 카오리. 아빠 사진 찍어줄게. 우리 앞에 서있어. 김치, 음, 김치. 아니, 저 어떻게? 얘들아 거야? 위에 봐봐, 위에.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다, 거북이. 야, 아빠랑 추억 만들니까 좋지? 내려와봐, 가까이 가서 보자. 가오리. <웃음> 왜 그래? 열대어 <웃음> 아이 참좋았 오, 야 이거 봐봐, 와. 우와. 우와. 진짜 엄청 크다. 엄청 무서운데 가까이 보니까, 와. 우와, 우와. 잠깐, 거북이 크잖아. 진짜 커. 거북이 더 그... 커요. 그러니까. <웃음> 아 빨리 내려와 리아야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웃음> 얘들아 이거 같이 사진 찍자 안되겠다 이거는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음와 김치 나이 <웃음> 하늘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와 진짜 이뻐 이게 면어야 여기 수영할 수 있어 물고기들과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점프해볼까요? 쫙 <웃음> <웃음> 우와! 우와! 물고기랑 수영이라니! 와 거북이다! 거북이한테 인사해! 와. 거북이 안녕? 안녕! 거북이... <웃음> 거북이... 야. 거북 거북이! 어, 거북이 써 좋은데? 애들아 아쿠아리움 다 구경했다 어, 벌써 저녁이네? 와와 와, 저녁에 보는까더 이뻐 우와! 애들아 이제 아쿠아리움도 봤으니까 오늘 또 동물원도 가 볼까? 좋아요 동물원. 귀여워 자 이제 동물원으로 출발합니다 오오 여기가 바로 토피아 마을의 동물원 음. 판다 집이다 판다 집와 판다 보러 가자 오 야, 뭐야 어, 애기 판다 애기, 애기 판다가 서, 여기서 딩굴 딩굴 딩굴 애기 판다 야납치해 가면 안돼 애기 판다 집에 가자 귀여워 <웃음> 야 판다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돼 <웃음> 귀여워 <웃음> 판다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된다고 아 여기가 판다 어 판다 여기서 그거 타고 있어 말 타고 있어 귀여운데? 귀여워. 자 이제 판다랑 같이 동물원 구경해 볼까요? 저기 한번 가볼까? 어떤, 오릴라다. 어떤 동굴, 응? 오, 어? 어, 그, 고릴라도 어떤 동물? 우와! 뭐라고? 고릴라다 고고고고고 고릴라? 코리야 고릴라. 고릴라가 고릴라. 저기서 댄스 배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밥 먹어 밥! 클릭해서 먹이기. 고릴라야! 바나나 먹어! 막 바나나 먹는다! 귀엽다.. 여기 하트하트가 뜨는데 고릴라가 아주 좋다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오 어, 뒤에 사슴 있어! 뒤에 사슴? 사슴한테 아, 한번 풀좀 줘볼까? Go, 사슴. 어 어딨지? 음, 오! 호랑이다! 와 호랑이가 아침부터 아주 고기 먹어라 얘들아 고기 먹어 오, 우와 호랑이다 멋있는데 호랑이? 야 이거 들어가면 어? 위험하겠지 어? 잠깐만 저기 뒤에 옆에 뭐가 있는데? 사자인가? 저거? 사자다! 사자다! 우와 갈기가 엄청 멋있잖아 얘들아 밥 먹어 내 것도 먹어 야 멋있어 멋있어 우와 사자 진짜 쫀다 네, 나는 킹 랑이가 더 귀여워. <웃음> 고양이? 킹 랑이, 호랑이. 어, 아 호랑이, 호랑이 귀엽지. 자, 저기 반대. 어, 이거 뭐지? 곰이네? 곰. 곰 귀여워. 어, 이거 리아... 리아다. 리아네? 리아야, 너 뭐, 너 못하고 오는 거야? 저요? 오늘 깨달았어요. 공주 고양하면서 젠야타다. <웃음> <거야. 쟤냐타다>. 젠야타래. <웃음> <쟤냐타래. 웃음> 그 우리 시청자들이 알까? 모르겠네? <웃음> 알지 알지. 오빠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 어~~ 구독! 어? 여기 뭐지? 물 포켓몬 있나? 야 기린! 우와! 우와 기린! 기린아 이거 먹어봐 이거. 나무 나무. 이거 먹어봐. 어 먹는다. 오우. 귀여운데요? 여기 얼룩말도 있네. 얼룩말. 와, 지브라.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밤도 늦었는데 집에 돌아가자. 그래요. 판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반다야, 오늘 늦은 밤에 와서 미안해. 어다 잔다 반다들. 판다야자고 나중에 또 놀러 올게. 자지마. <웃음> 자지마? 자지 <마>? 지마왜 <웃음> 자지마? <웃음> 우리랑 같이 가. 자기 냅도, 자기 랩도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우리도 이제 집에 돌아가자 버스 타고 어 기념품 사갈까? 기념품 사가자 좋아요 판다 인형 없나? 판다 인형? 판다 인형은 없네 판다 인형 무조건 사고 싶었는데 음, 여기선 살게 없네 음. 오케이 그래도 이 고민 형 하나 사가야겠다 이걸로 고민 형 사가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푹 자자고 얘들아 네 집에 돌아가자 좋아요 자, 집에 들어가자구나. 어떻게 들어가요? 아, 당연히, 우리 집은 자동문이잖아. 자동문이 아닌 것 같은데, 차로 연것 같은데? 됐다, 다 왔다. 유후. 내가 오늘 너무 즐거웠지? 아쿠아리움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맞아요. 자, 이제 집에 들어가도 자자구나. 자렴 오늘 정말 동물원도 가고 아쿠리원도 가고 정말 좋았지 거북이랑 수영도 이 <웃음> 예. 수영도 하고 어? 판다도 안아보고 너무 좋았어 <웃음> 너무 좋았어 그래 빨리 자너 빨리 자자 <웃음> 어쨌든 아이들이 다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저는 이제 잉엘맨 유튜브에 가서 댓글 써야 되거든요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분들 좋아요 구독 안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나 앉아.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